Hi, Bobogar here. I want to show you 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eries. This episode features a match between female foreign students from Indonesia and Korea. Is from a from r e a Margaret is a foreign student from Indonesia. s 티 선수가 매 경기마다 너무 힘없이 무너져요. <웃음> <출전>. <웃음> 자, 자세를 좀더 정확하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. 주심을 네, 소개합니다. 주심의 최찬호, 주심의 김현훈, 김태욱 위원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그 개인 8강 전부터 진행이 되겠고요. 역시 어, 가장 그 6, 외국인 대학생들인데, 아, 어, 그러니까 선수 출전이고요. 성사빠 인도네시아 마가레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b o t h s t u d e n t s b o w e a c h o t h e r b e f o r e e n t e r i n g t h e r i n g It's a sign of a mutual respect. Margaret is wearing blue sapa, Arum is wearing red sapa. Margaret l i 기 and wins the first one. r o u n d 어뭐 짜고 치는 <웃음>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, 공정하게 역시 씨름을 안 해보는 선수들로 구성을 <웃음> 해서 어, 연습을 시켰는데요. 어, 하지만 아름 선수 그 눈으로 본그 어, 기술로 지금 대단한 기술을 그렇죠.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의 뭐 배우지 않고 눈으로만 배운 기술들이에요. 마거릿 돌린 베즈기 and 미르치기 <웃음> and wins <웃음> the second round. Both students b o w to each other before leaving the ring as a sign of respect. Margret proceed to semi-final. Margret, Arum, jump! Ah, you're g o i n t o u h o n t o u e i